어머나, 진짜 맛있는 치즈다 응급실 떡볶이 왜나 이제 알았지? 맛있겠다 제가 추가로 오징어 튀김이랑 새우튀김이랑 내일 일 주먹밥이랑 그리고 이거 치즈볼인가? 떡볶이 치즈 고구마떡 반면 추가했습니다 치즈, 치즈 추가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는 치즈가 진짜 좋은 게 치즈를 따로 보내주더라고요. 당면도 따로 보내주고 전 처음에 계란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란찜이 아니고 치즈더라고. 치즈를 두 개를 시켰는데 하나를 부었는데 이 정도 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응급실 떡볶이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되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치즈가 다른 치즈랑 좀 다르게 확실히 사람들이 여기 치즈가 되게 좋은 치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양도 많이 주고, 치즈도 되게 좋아 보여 음? 와 여기 치즈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서 쓰는 치즈랑 너무 퀄리티가 다른 맛인데 치즈 자체가 진짜 맛있는 치즈다 그냥 일반 떡볶이 집에서 올려오는그 치즈는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고소한 우유 맛이 있는 치즈예요 기왜나 이제 알았지? 오 여기 진짜 맛있다. 기본적으로 치즈가 너무 넘사벽으로 맛있어서 맛 차이가 다른데랑 많이 나요. 이거 하나도 안 매운데? 어 그렇게 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치즈랑 먹어서 그런가? 당면도 따로 오는데 원래 사실 이거 당면이랑 이런 게 들어가면은 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아 그리고 만두도 들었고 고구마떡도 들었고 메추리알도 들었는데 좀 다양하게 들었어요 수제비도 들었고 음, 만두 무슨 일입니까? 진짜 맛있는 물만두다 와 여기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비슷한 떡볶이집들 많잖아요 그중에서 단연, 단연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치즈가 하나만 시켜도 양이 많은데, 너무 맛있어서 두 개는 시켜 먹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고구마떡 안에 고구마가 들어온 거겠죠? 음 안에 고구마 들었네 그리고 수제비 새우튀김 새우튀김 일도 깔끔합니다 바삭해 보이고 껍질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튀김이 깨끗해요 새우 맛있다 새우도 치즈에 요올려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매워요 제가 너무 매운 음식을 요즘 많이 먹었나? 여기 어묵 너무 맛있게 생긴 아! 안돼내 거예요 응떡이 좋아요? 엽떡이 좋아요? 저는 응떡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대도님이 매운데 맛있어서 계속 들어간대요 음 진짜요 치즈를 먹어봐야 더 맛있을 텐데 왜냐면 대도님이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매운 떡볶이를 안 좋아해요. 매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먹는 거 보면 확실히 맛있다는 거지 맛있어요. 음 치즈가 너무 짱이다. 주먹밥을 촉촉하게 적시어서 짠. 음 날짜리 톡톡톡톡. 터져. 오징어튀김 오징어 튀김도 괜찮아 보이네 우와 이렇게 살짝 보고 어 다리 부분인가? 그럼 튀김만 많고 오징어 별로 없겠다 했는데 오징어가 이렇게 커요 오징어 튀김 너무 괜찮은데 끝까지 이 집은 여러 개고 오징어튀김 먹었으면 좋겠어요 치즈 추가해서 떡볶이도 보면 이렇게 넓적한 어묵도 있고 아까 제가 먹은 길쭉한 어묵도 있고 약간 식감을 되게 중요시한 것 같아요 떡볶이에 수제비가 들어간 것도 그런 것 같고 같은 재료라도 좀 약간 또 다른 식감을 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신 게 아닌가 밥을 적셔서 음 맵기 단계는 2단계씩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안 매워요 다음엔 3단계 먹어야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국물 떡볶이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젓가락만 갖고 와가지고 치즈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언니 10년 전에는 만두 캡사이신 간장이 찍어 드셨잖아요 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매운 게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항상 캡사이신 두 종류를 사다 놓고 먹었는데 신라면 먹을 때도 한세 방울 넣어 먹고 거의 모든 메뉴에 캡사이신을 뿌려 먹었거든요 매운 거는 먹다 보면 늘고 안 먹다 보면 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맛있겠지? 뭐 먹어봐야 알것 같은데. 어! 미니 핫도그. 치즈볼인 줄 알았네? 안에 아니, 안에 나름, 비율이 딱 맞게 핫도그. <웃음> 핫도그야. 와, 배부르다. 아 아까 이정도면 딱괜찮겠다 했는데 은근히 치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배가 불러졌어 주먹밥을 엔딩으로 하겠습니다 음, 제가 오늘 은근씨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배달오는 떡볶이 중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떡볶이였어요 엽떡보다도 더 맛있다고 느낀 게 치즈 퀄리티가 너, 너무 좀 달라. 짜고 이런 치즈 되게 고소한 치즈 되게 질 좋은 치즈 같은 느낌이라서 맛있었고 그리고 고구마떡은 사실 그렇게까지 뭐 추가는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고구마떡도 기본으로 좀 들었으니까 굳이 추가까진 안해도 되겠다 수제비도 제가 생각한 알죠 그 밀가루 반죽해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뜯은 모양은 다 달라가지고 씻는 부분마다 식감이 다르고 좀 도톰한데는 좀 약간 덜리은 느낌도 살짝 나면서 말랑말랑한데는 부들부들한 느낌. 원래 수제비는 약간 그런 재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냥 파는 수제비라서 그냥 전체가 그냥 딱 매끈한 그런 수제비라서 굳이 수제비 추가 안할것 같고 물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한대딱 깨물었을 때 물만두 안에 그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촉촉하게 쫙 퍼지면서 떡볶이 소스랑 쫙 어울리면서 너무 맛있어요 딱 먹어 치즈 꼭 추가해야 되고 멸알 주먹밥 꼭 시켜야 되고 오징어 튀김 너무 맛있었고 물만두가 추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물만두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왜 먹는데 물만두가 하나밖에 안 들었지 나는? 그리고 여기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게, 이, 조그만 곰젤리를 같이 줬어요. 세상에. 물만두 너무 좋은데. 어, 근데, 치, 이거, 젤리가 왜 이래? 곰젤리가 약간, 곰젤리가 왜 주스처럼 돼있지?